이 대리? 예. 뭐 하고 있노? 아, 업체 제작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그래. 사이즈 체크를 잘뭐하노 네, 사이즈 맞춰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7년이나 됐는데, 일한지. 작업을 그래 뭐하노? 어느 소리나 하노우래가 빨리 마무리 지래. 예. 이 대리? 예. 이제 좀잘 푸나, 어떻노? 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 이제 속도가 좀 올라오는 거 같네. 파이팅 하고. 과장님 어? 시야한번 하실랍니까? 무슨 시야? 누가 빨리 푸는지. 니가 나한테 되나? 뭐하시죠? 어, 뭐 내기? 콜바 오케이 콜콜 준비됐습니까? 니가 내한테 참, 지금 후회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뭐? 14mm 두칸 끝났습니다. 되시죠, 국닭밥. 갑니다. 아, 아 딱밥을 맞아서 지금 굉장히 열러리한데요 아,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아 사람이 역시 겸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리한테 잘 난창을 하다가 혼이 나버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수돗물에서 벌레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들이 많아서 세면대의 수도꼭지 라든가 샤워기 호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필터가 달린 것들로 많이 바꾸는 추세인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 제품이 나와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오늘 이 제가 제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첼라라고도 하고 워터펌프 플라이어라고도 불리는 제품인데요. 짠 여기 보시면 맥스파워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MX-CH10, MX-CH12, 그래서 10인치, 12인치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까 하거든요. 일단 우선 첼라라는 제품이 사용 빈도수가 많은 이 수공구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단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첼라의 역할이 육각 제품을 푸는 데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형인 경우에도 이렇게 푸시는 데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각형인데 사각형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잡아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금방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정말로 다용도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제품인데 제가 오늘 왜 굳이 맥스파워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 맥스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뭔가 좀 사용자를 위해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탑재가 되었고 특허까지 받아서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일반적인 첼라들과 맥스파워 제품의 첼라들을 다 준비를 해놨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 봐 드릴게요.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집에 있는 수전을 떼 왔는데요. 이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지금 기존 가지고 계신 첼라를 보시면 풀려고 하는 모재의 너트가 됐든 원형이 됐든 육각이 됐든 뭐 사각이 됐든 이 모재의 굵기가 정해졌다면 내가 일단은 요 지금 첼라를 원하는 간격만큼 이렇게 조절해서 사이즈를 맞춰야 돼요. 간격을. 여기를 만약에 딱 갖다 댔을 때 이제 힘을 딱받아지면은 이제 돌려서 풀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더큰 사이즈를 풀려고 했을 때는 요 지금 간격을 더 넓힌 상태에서 이 안쪽 부분을 잡아서 요렇게 요렇게 사용해야 되는 방법이 보편적이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신 찰나를 보시더라도 근데 맥스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하나, 둘, 세 가지가 모두 다 다릅니다. 작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큰데 맥스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입을 이렇게 벌리신 상태에서요. 그냥 내리면 알아서 사이즈에 맞게끔 이 작업이 되거든요. 자, 보시면 원리가 입이 벌렸는 상태에서 한 손으로 잡고요. 요 안에만 들어온다면 자, 자동으로 알아서 내가 지금 풀려는 모재 사이즈에 맞게끔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작은 걸 해볼까요? 지금은 좀 작은 육각 너트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이만큼 벌렸지만 가져다 대서 손으로 누르면 알아서 이렇게 작업을 할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10인치와 12인치 두 가지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10인치 같은 경우는 최대 벌어짐이 5cm 고요 50mm 12인치 같은 경우는 60mm 6cm 입니다. 10인치를 쓸 경우에는 모재의 굵기가 원형 육각 사각 상관없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가 5cm 이하에만 속한다면 그냥 자동으로 갖다 대고 누르면 딱 잡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12인치 같은 경우는 모재의 굵기가 6cm, 60mm 안에만 들어온다면 벌려서 누르면 자동으로 그 사이즈에 맞게끔 딱 잡아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진짜 너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게이 종이 한 장의 두께도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눌러서 딱 고정하면 은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니까 이 지금 끝에 이빨에 이 정교함이 종이 한 장도 잡아줄 수 있을 만큼 틈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최대 5cm까지 벌려서 이렇게 지금 수정 같은 경우 여기서 딱 잡으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넣고. 누르면 알아서 사이즈가 조절이 되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펜치 역할도 대신해 줄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이 안쪽에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이빨이 나 있어요. 그리고 끝에는 일자라서 육각을 풀수 있을 때도 용이하고 안쪽은 또 약간 라운드가 져서 원형이나 사각 같은 거 잡을 때또 용이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맨 안쪽 같은 부분도 지금 이렇게 이빨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잡을 때뺀치처럼쓸 수도 있고 플라이어처럼 쓸 수도 있고 바이스 그립 플라이어처럼 쓸 수도 있고 이 다용도로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안 그래도 세면 이 수전을 바꾸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근데 맥스파워 말고 다른 브랜드에 나오지 않나요? 그 부분도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완전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딱 좋았을 때 알아서 자동되는 방식이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동첼라라고 했을 때 봤을 때 보면요. 이 입을 벌리는 게 내가 이렇게 지금 일단 내릴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렇게 동일하지만 방식이 좀 차이가 있죠. 이것도 어찌 됐든 저찌됐든 내가 원하는 지점까지 내려서 조절한 다음에 멈춰서 고그 지점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을 때 쓰는 방식이지만 맥스파워 같은 제품은 지금 그냥 내려서 누르면 알아서 그 지점까지 도달을 하니까 조금은 다른 방식이고요. 이렇게 진짜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가격대가 지금 4만원이 넘어가 있거든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맥스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10인치가 15,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12인치가 18,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진짜 합리적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맥스파워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아무래도 사용하시다 보면은 뭐 물기라든가 습기를 피할 수가 없고 충격도 피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막 쓰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전보다 지금 크롬도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 닿더라도 습기가 있더라도 이 녹스는 게 굉장히 엄청나게 더디게 만들어 놨고요 충격에도 제품이 망가질 일이 적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수공구라는 이 제품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놀라워요 왜냐하면 그말 즉슨 객관적으로 제품이 괜찮다 라는 게 증명이 됐다는 말을 대신해 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공구에서 특허를 받았는 제품을 찾아내기가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맥스파워 첼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특허를 받았고요. 요 가운데 보시면 원리가 기어의 개수도 촘촘하게 굉장히 많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이 가운데 내렸을 때 여기 지금 가운데 요거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누르면 딱딱딱딱딱딱해서딱 끝까지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방식인데 안에 스프링을 이용해서 이 안에 이 각도까지도 계산이 잘 되어야지만 내려서 눌렀을 때 손에 이질감 없이 딱 달라붙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특허까지 나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벌써 증명이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명까지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봐 자, 이제 제가 이 가정에서 웬만하면은 부딪힐 수 있을 법한 제품들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샤워기, 일단. 그리고. 이거는 꼭 왠지 저희 집 세골이 하는 곳에 있는 법한 <웃음> 제품인데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수전이죠. 자, 일단 샤워기부터 보시면 제가 이번에 안 그래도 물에서 세균이 나오고 뭐 유충이 나온다고 해서 집에 있는 샤워기를 필터가 달린 제품으로 바꿨는데 이게 지금 뭐 집에 몽키가 있다고 해도 어렵고 바이스플라이가 있다고 해도 붉기가 너무 굵어서 찝는 데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완전 원형이죠. 이 부분 원형을 풀 때도 이런 첼라가 만약에 있다면 그냥 벌리신 상태에서 넣고 누르면 저절로 딱 잡히도록 돼있어요 지금 이게 힘이 딱 받아져 있거든요 지금 힘이 요렇게 그래서 이걸 풀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자요렇게 해서 어느 정도 풀리면 그 다음에 어차피 손으로 풀면 풀리니까요 그리고 잠굴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잠그고 나서 요렇게 해서 넣어서 눌러서 힘으로 살짝만 딱 이렇게 해서 잠아주면은 필터를 교체할때 굉장히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자 넘어가서 요거는 지금 이제 설거지하는 싱크대에 있을 법한 제품인데 요것도 지금 제가 요 부분을 한번 갈았어요 집에 있는 걸 그랬을 때 지금 요 부분을 풀어야 되는데 바이스 플라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외경이 너무 커서 안 집히고요 몽키도 아예 들어가지 가 않습니다 원형이라서 근데 맥스파워에 첼라가 있다면 12인치로 딱 잡아서요 그 다음 요걸 잡고 와 이거 빡빡하네 자 자 이렇게 혹시 꽉잠 요렇게 해서 풀면은 요 부분에 필터를 넣고 다시 또 닫고 또요첼라로 잡고 오른쪽으로 이번에는 이렇게꽉 잠궈 주시면 또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전 같은 경우도 겉보기에는 꼭 육각 같아 보여요. 요 부분이 근데 막상 몽키로 작업을 하려고 해.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미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 첼라가 있다면 그냥 입을 벌리신 상태에서 요에딱 맞게끔 눌러만 주시면 딱 잡히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푸시고 잠글 때면 마찬가지로 손으로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잠그고 나서 꽉 잠겼다 싶으면 거기서 눌러서 오른쪽으로 한 바퀴 더 요렇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너무 괜찮은 면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또 테스트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계속 떠올랐던 모습이 어,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하시고 해외 유튜버 분들도 많이 하셨던 게이 첼라를 첼라 위에 자기 체중을 다 실으시더라고요. 저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이 지금 체중을 실는다라는 게 어찌 보면 또 굉장히 제품의 튼튼함. 1 0 0 k g 이데요 예, 어, 저는 100kg인데요. <웃음> 0.1톤이 올라갔을 때 지탱할 수 있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어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 하시지 마시고요. 참고만 해주시고 따라 하시지 마세요. 자, 제가 그러면 진짜 이첼라가어 얼마나 강한지 여기에다가 제가 물려서 제가 0.1톤인데 올라가 보려고 하거든요. 따라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그냥 어요 지금 테스트를 통해서 그냥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 드리기 위함이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이 정도를 버틴다면 웬만한 걸다잡 잡더라도 이게 미끌릴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올라갑니다. 제가 0 1톤인데요 자, 갑니다. 손을 뗄게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웬만큼 사람이 아무리 주더라도 이 첼라가 벗겨지거나 틀어질 일은 없다는 라게 증명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일단 테스트 여기서 마치고 제가 또 올라가서 말을 이어 나가볼게요. 아, 자 제가 <웃음> 올라가 봤는데요. 어, 일단은 제가 0.1톤인데도 불구하고 이 첼라가 버텨줬습니다. 다시 이또지 성능을 잃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다시 잠그는 것도 잡아서 야 이게 12인치 같은 경우도 지금 성인 남성 한 손으로도 지금 작업이 가능하거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어, 맥스 파워의 첼라 자동 첼라 1 0인치 12인치를 보여 봐드렸고 작은 육각부터 원형 파이프 그리고 이제 가전에서 가정에서 쓰는 이 추전 종류들도 다 풀어 봤는데 정말 일단 편리합니다 사용을 했을 때 벌리신 상태에서 누르면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모재의 굵기에 맞게끔 알아서 물려지는 자체가 정말로 작업을 할때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도 15,000원, 18,000원 선이면 어, 정말로 저는 합리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특허를 받았다고 했을 때 가격을 부풀려서 받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자동첼라라는 걸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15,000원, 18,000원은 굉장히 정직한 가격으로 나왔는 것 같고 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것 때문에 수전을 교체하시려고 하거나 샤워기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경우에 하나 있으면 정말로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진짜 전문가 분들, 작업자분들도 첼라를 사용하실 때 있어서 이렇게 원샷, 원킬로 딱 원하는 지점까지 딱 자동으로 잡아준다라는 걸 사용해 보시면 정말로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첼라가 이렇게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 이 전제는 어디까지나 내가 지금 작업하려는 환경이 공간이 넓을 때 사용하기에 편리하다는 거지 좁은 공간에서 사용할 때는 또 이게 안 들어가다 보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꼭잘 기억을 하셔서 내가 지금 필요한 상황에 잘 맞게끔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정말로 감사하게도 맥스파워 한국 본사에서 이 제품을 100분께나 이제 또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보시는 이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 완료를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니까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 특허가 나 있는 제품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제품들 있으면 제가 또 눈여겨봤다가 영상으로 담아서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테니깐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편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맥스파워에서 락킹 식클램프도 출시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빨리 보여드리면요 일반 락킹 식클램프 같은 경우 이렇게 벌려서 쪼으면이 레바를 조절을 해서 안 맞을 경우 더 넓혀야 되는데 맥스파워의 락킹 식클램프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특허 제품입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제끼면 이 간격을 굳이 이 밑에 레바를 풀어서 늘리지 않더라도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힘을 더 주려고 할때 보편적인 락킹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밑에 돌리는 부분이 힘을 주기가 어렵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맥스파워 락킹식 클램프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드라이버 같은 걸 돌리시면 굉장히 힘을 주기가 용이하거든요 혹시나 다 쪼았는데 조금 더 넓히고 싶을 때는 원터치 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넓혀서 쓸수 있는 장점. 이렇게 딱 잡았는데 조금 더꽉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맥스 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서 힘을 주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이렇게 지금 맥스 파워에서 정말로 괜찮은 수공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도 궁금하시면 제가 영상 하단에 맥스 파워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주소를 남겨놓으실 테니까요. 들어가서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